귀여운 그림이 아니라 나거든 버튜버라는 거야 버튜버? 어? 그래 버츄얼 유튜버 나 버튜버로 데뷔했어 <웃음> 뭐라는 거야 이 캐릭터가 너라는 거야? 이게 진짜 미쳤나? 진짜 꼰대다 오빠네내 귀여운 목소리와 키를 이용해서 버츄얼로 유명해질 거야 그래? 내가 한번 봐주지 한번 해봐 귀엽죠? 귀여워귀여워 귀엽? 귀엽? 우와! 어. 뭐야? 너 표정 따라야잖아 입모양 따라하고! 아, 어, 그래서... 나도 씻. 한번 해볼래! 비켜봐! 오빠! 어. 오빠! 이거 완전 재밌잖아. 나도 할래 버티봐. 오빠 목소리가 왕 똥꼬냥 같아서 안돼. 귀찮게 하지 말고. 야근 야근 야근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. 어, 이러고 녹화를하거나 생방송을 하는 거구나. 그렇다면 생방송으로. 음. 왜 아무도 안 오지? 아무도 안 오잖아? 응? 누가 왔다아 어디서 오세요? 뭐야 완전 너잼 목소리도 구리고우 컨셉도 없네? 나는 다른 귀여운 버 집어 보러 가야겠음 빠이헐야너 뭐야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알빠잉 이럴 수가!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! 인기 순위를 한번 볼까? 음... 그래도 남자 버티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어. 어? 음... 목소리도 다들 좋고 다 너무 잘생겼네! 나, 나는 목소리가 구린데 어떻게 해야 인기가 많을 수 있지? 곰폭끼논란 이거... 이게 뭐지? 남자인데 버츄얼 아바타로 여자인 척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? 네, 이게... 네, 내, 내, 마 그래! 나도 여자 아바타를 입으면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? 뭐야? 완전 귀엽잖아? 새로운 신이 버즈번가? 우와 완전 귀여워 모두+ 모두 반가워요 저는 새로 태어난 리카짱 이문이다 버티면 세상에서 인기도 많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소원 이문이다 나 벌써 해볼게 귀여워, 팬들 해야겠어. 오늘부터 매일 놀러 올게. 나 저리 방송 가볼게요 모두들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남자인 건 꿈에도 모르잖아? <웃음> 내가메라로 속인 게좀 약심이 찔리긴 하지만 <웃음> 아줌마 걸리지 만 않으면 되는 거아 <웃음> 학교 다녀와 씨부야리야야발 씻고 손 씻고 어휴 얘가 참. <웃음> <웃음> 그래 다시 방송을 켜볼까? <웃음> 여러분 열여덟째 여고생 리카짱 왔지요? 기다리고 있었다구. <웃음> 오늘 내가 후원하려고 별사탕 많이 충전해 왔어. <웃음>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. 하투 하투 모두 사랑하죠 기쁘죠 완전 좋죠. <웃음> 음 근데. 뭔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약간 말투가... 음 뭐지? 약간 남자 잼민이가변조스 느낌? <웃음>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? 저는 야힘없을여보 괜찮은 거 같은데? 저 사람만 이상한가 본데? 그래요! 한번 리코짱이 우리 시청자분 믿어줄게요! 뿅뿅! <Chambers> 그래서 X자가... 내 눈! 너버해! 우리 속이다리! 어, 어, 이게 무슨 일이야? 내 얼굴이 도대체 왜? 어, 이 채팅 씨이 녀석? 어, 아빠, 그러니까 내카마 같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. 버튜버라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벌 받은 거야. 뭐 뭐? 어? 그럼 설마 너가 채팅 씨? <웃음> 어야이건너 아니야? 어니야 이상하다. 아무리 봐도 넌데어쩌게 <웃음> <웃음> 아, 너, 너, 너, 티 너, 리카 짱이었어? 좀 솔직하게 살아라 버티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민해가지고 껀딱 진짜 캐릭터도 만들고 싶어, 진짜 신중하게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살짝 얹어서 사기나 치려고 하다니 난 진짜 못다보았다 맞아 너가 너무했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다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나 우르르 때문이야 요구르르. 네 얼굴도 응. 공개시켜 주겠어? 응 아니야 네 얼굴 다시야. 귀여저 요르오짱 귀엽죠? 귀여. 귀여.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